완료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, 지금 하와이는 아, 이제 곧 이제 3월이고 지금 이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항상 1년이 여름인 하와이에도 이렇게 봄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 근데 이런 봄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아 이런 계절. 아 지금 파워에는 벚꽃이 피었어요. 한번 주심 한번 이렇게 찍었어요. 그리고 이 벚꽃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, 벚꽃 피크닉 아,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즐기고 있네요 아, 여러분 오늘 피크닉에 저희들 먹방은 요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하와이 도너츠 하와이 소울푸드라고 하는 말라사다스를 준비했고요 이또 말라사다스의 아주 원투펀치 환상의 궁합은 커피예요그래 커피랑 아, 저희들이 이제 피크닉을 와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음, 좋다 어우, 맛있겠다. 응. 음. 너무 맛있어. 이게다먹고 난리도 아니잖아, 일상 브이로그 그리고 또 하와이 소식을 어 간단하더라도 어 많이 올려달라는 요청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간단하게 저희 그 봉소풍 어 하와이에서 로컬이 그냥 어 이렇게 봉을 즐기는 어떤 그런 걸 소개를 해드렸고요. 어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짤막하게 어 여러 스토리 그리고 여러 이 하와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 제가 최애 드링크입니다. 하와이 익스크리스도 맞죠 이것도? 네. 어 이건 하와이에서 맛볼 수 있대 여러분들 이거 기억했다 오도 하면 좋고 이름도 심플해 그냥 핑크에요 핑크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